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따라서 창조하시자마자 범죄자들을 구분하셔서 그냥 죽이셔도 공의로우십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을 창조하시자마자 그가 앞으로 범죄할 자라고 미리 불태워 죽이신다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피조물들에게 심판이 공의롭게 나타나기 위해선 그러므로 심판받는 자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가 밝히 드러나야 합니다. 심판이 피조물들이 볼수 있는 행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믿는다고 고백한 자의 믿음이 진실한지 거짓인지에 대한 증명 역시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이웃을 짓밟은 죄를 대속해 주신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계속 이웃을 짓밟는 자의 믿음은 거짓입니다. 이웃을 짓밟는 그의 행위가 진실이지 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의 주장이 진실이 아닌 것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행위로는 이웃을 짓밟고 있다면 그는 사실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지만 그의 믿음은 행위로 증명됩니다. 따라서 행위를 기준으로 심판이 집행됩니다 정말로 죄에 대한 주 예수님의 분노를 믿는 자라면 그는 이웃을 짓밟지 않기 위해 주 예수님께 복종할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처음 믿고 죄사함 받을 때는 그 믿음이 진실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 배도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 주 예수님과 언약을 맺을 때는 그 믿음이 진실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중에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중에 간음을 지속한다면 많은 기회를 주시겠지만 버림받게 됩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한때 죄사함을 받았을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육신대로 살며 이웃을 짓받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불못에 던져집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자도 배반하고 믿음을 저버릴 수 있습니다.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느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의로운 행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 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의로운 행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의로운 행실이 성령 하나님의 열매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입으로는 예수님께 복종한다 주장하면서 행동으로는 이웃을 짓밟는 자를 살려두신다면 짓밟히는 피조물은 여전히 고통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짓밟히는 피조물들을 위하여 이웃을 짓밟는 거짓말장이들을 반드시 불멋에 던지실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하냐야 나이 가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희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